세상의 모서리 고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여 쌓인다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놈아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넌 모르지 널군고개위 The one and only You're my celebrit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는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아 You're my celebrity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 심장 소린 too quiet 니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까진 모조리 다이어트 넌 모르지 아직 못 앞인 널왜해 쓰야지 이 h 만 get h e one and only you r e my c e l e b r it s 날짜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이 그림 오롯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로 가면 될 정선을 따라 이지머이 <몇> 오랜 겨울 사이 언뜻으로 피울 꽃 하나